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고대 미개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 정도로 말하기를 즐기는 당신들은 삶이 힘들 때 고대에서 답을 찾습니다. 고대인들이 미개하다고 무시하면서도 인생이 답답하고 풀리는 게 없을 때 공자나 맹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고대인들의 말을 비로 50강 80강 100강 많게는 120강까지 들으며 수많은 그들의 책을 섭렵하면서까지 그들에게서 답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현대에서 찾을 수 없는 답을 고대에서만이 찾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과는 다르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 살던 사람들을 미개인으로 볼수 없습니다. 수만 년 전에도 천문학을 하였다는 기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의 조각 모음을 할 시간입니다.